유상무, 김현지 시밀러룩 예비부부. 행복 찾았다. 유상무, 김현지 커플이 시밀러룩으로 눈길을 끌었다. 유상무는 23일 여자친구 김현지와 찍은 커플 사진과 함께 늘 고민해왔다. 행복이 뭘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드디어 찾았다. 이거였다. 샵연링커플 샵양샤우숨나 샤회롭지 않아 샵나보다더샵나를 사랑해주는 샵너라는 글을 남겼다. 사진 송유상모와 김연지는 블랙 상의에 베이지색 하의를 입고 있다. 요즘 유행하는 시밀러 룩으로 트렌디한 커플다운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유상모와 김현진은 오는 10월 중 결혼할 예정이다.